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은요 바로 유튜브 스타일의 템플릿 그리고 인스타그램 형태의 템플릿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렸었던 건데 정말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해 드릴게요. 일단 유튜브 형태 이 PPT는 제가 유튜브를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건데 자, 이것을 활용할 건데요. 여기 중간에 텍스트를 적는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웹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 유튜브 채널 느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 목차 같은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, 여기 안쪽에는 슬라이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 주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넣는 이런 칸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목차 같은 거라든지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, 이런 것들까지도 마찬가지죠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를 집어넣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미지들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재생하는 듯한 슬라이드고요 이것도 잘 활용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자, 그래프를 넣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넣을 때라든지 정보를 넣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집어넣고 안쪽에 아이콘까지 집어넣는 형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도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 같은 것들도 할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뭐 내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 또는 뭐난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유튜브 타일의 템플릿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,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형태의 ppt 템플릿인데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었 그런 스타일을 한번 해본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효과들은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를 활용한 겁니다 모핑은 오피스 2019 버전 그리고 오피스 365 버전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꼭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잘만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목차 또는 간지가 되겠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목차고요 이것도 목차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용들인데 만약 팀원 소개 같은 것들을 할때 이런 스타일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이미지를 동그랗게 자르기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살짝 돌아가는 느낌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효과들만 잘 활용하셔도 스타일을 정말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. 어떤가요? 자,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템플릿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제 채널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지쌤이었고요. 이번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. 안녕